안녕하세요 강의하는 남자 신성주 이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인텔 유저라면은 꼭 빼놓지 말고 봐야 될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제한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근데 전력제한 해제가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 전력제한 해제는 무엇인가 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얼마전에 B460 보드 5개 사서 어, 전략제 해제해보면서 이 보드가 얼마나 품질 좋은지 확인을 했는건데 일단 해제 전부터 봅시다 만0 0있죠 6호짜리 그거 올코어부스터가 4.0이거든요 자 4.0에서 프라이스 스몰을 돌려봐요 a b x 한개는 껐어요 4.0은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유지하다가 10초쯤 지나고 나자마자 4.8로 내려가죠 4.8로 내려간 상태에서 복구가 안돼요 음 전력은 114W 쓰고 있고 온도는 온도도 별로 안 높아요 자 55도 그러니까 전원부에 분명히 온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량도 더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가바이트 B460 보드가 10400도 커버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아저 보드가 너무 싸구려서 그런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터프 보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4만원짜리 B460보드입니다 아수스 터프 자 처음에 얘도 4.0을 유지했어요 켰을 때막혔을 때는 근데 한 30초쯤 지나자마자 3.5로 내려가요 뭐, 뭐 10분 내내 계속 3.5입니다 안 올라와요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어그래 그러니까 내가 전원부에 지금 문제가 있나 혹시 온도가 높나 싶어서 찍어봤는데 자전원본드는몇 도? 43도밖에 안됩니다 보이시죠 전원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43도면 보통 한 90도 100도쯤 방열판이 찍혀야지 전원부 한계점에 다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력 공기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파워 리미트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풀어주면 은 그럼 제 성능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터프보드를 전력 제한 해제를 해준 상태로 한번 볼게요 해제를 하면은 잘 봐요 얘도 또 똑같은 프라임 스몰 돌리는데 a b x 1만 켜서 10분 내내 이거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10분 내내 문제없이 4.0을 유지합니다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 56도 정도로 착합니다 전원 보너가. 본도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드별로 전력 제한 수치가 다릅니다 아까 기가바이트는 얼마였어요? 3.8이었죠 근데 아소스는 3.5였잖아요 똑같은 CPU를 넣어도 올코어 부스터 터지는게 전력제한 수치때문에 낮게 터지는데 이 제한 수치가 다르다고요 방금 그걸로 다르다는걸 확인할 수 있고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 올코어 부스트 성능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제한을 해제해주면 좋겠죠 그럼 기가바이트 아까 걔도 해제하면은 똑같이 4.0이 터지나요? 해제했어요 4.0이 터지죠 이게 10분 연상입니다 안 내려가잖아요 터지잖아요 빵빵하게 전원 번도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깃빠 어쨌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전력제한 해제를 해줘야 그 i5급도 전력제한 해제를 해줘야 풀 성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력제한해제는 기본에 전력제한수치를 풀어주는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력제한해제는 왜 필요한가도 답이 되겠죠 풀어줘야 어 보증 부스트 클럭까지 성능 하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력제한해제는 보드별로 다하다는걸 봤으니까 대부분 보드가 어느정도 전력제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거 해외 사이트인데 요번에 B460, H410, H470 보드들의 전력제한 수치를 적어놓은거예요 아스스 보드같은 경우에는 B460, 스트릭스, 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25W입니다 싹다 기본 전력수치가 125W 얘만 210이에요 에즈락은 안 풀어주면은 무려 65랍니다. 65, 65일 때 보면은 1,500도 제 클럭 안 터지고, 1,600도 안 터지고, 1,400도 안 터지고, 1,700도 안 터지고, 1,900도 안 터져요. 그나마 BFB라는 이게 베이스 프리킨시 부스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요게 125까지 풀립니다. 전력제한 해제를 하는 기재인데, 요거 풀고 나면은 1,500까지는 최대 클럭으로 터지고, 1,600부터는 클럭이 좀덜 터져요. 1 7 0 0 같은 경우에 올코 부스터가 4.7인데 무려 0.8이나 까지죠 1 9 0 0은 얼마나 까지습니까? 1.0 이상 까지고요 이렇게 많이 까져요 성능이 30% 가까이 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460 보드에 1 9 0 0 넣으면 안되나요? 1 7 0 0 넣으면 안되나요? 하신 분들 대부분 보드가 넣으면 은제 성능을 발휘를 못할겁니다 지금 해제했는 상태에서도 이러니까 뭐 그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고 보시다시피 어, 보드별로 어, 얘네는 좀 높게 풀려있네요 MSI 같은 경우는 250까지 풀려있고요. 135, 135 밑에 급도는 얘도 135밖에 안 돼. 보드별로 이제 전력 제한 수치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보고 넘어가세요.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왔어요. 전력 제약이 보드별로 걸려있다. 전력 제약이 어, 이거는 2세대. H61부터 사실상 해제하는 게 있었는데, H61부터 H410까지 대부분의 보드는 65W. 많이 풀린 애들은 125W. 중간에 95W도 있긴 합니다. 그니까 요 사이 정도로 걸려있어요. 아주 일부 보드가 180W까지 풀렸는데요놈한 개밖에 없습니다. MSI 제품 중에 B410 B4, 중에서, 아, B가 아니죠. H410 중에서 한 제품만 180까지 풀려있어요. 빼고는 전부 다요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봐요 10400이 135W가 있어야지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4.0까지 터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드가 65에서 1 2 5 w 라그랬어요 그러면 올코어 부스터가 제대로 터질까요?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그리고 B75부터 B40도 똑같아요 65부터 보통 125입니다 아주 일부 보드만 180이나 250까지 풀려있어요 요 놈들도 당연히 1,400을 넣었을 때 별도로 여러분 전략자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안 터진달까요? 최대 설정이 125까지니까 부스트 클럭이 4.0까지 안 터지는 거죠. 요걸에 인지 못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왜? CPU 부하가 높지 않을 때는 어? 싱글 코어나 뭐 듀얼 코어 부스트빵빵이 터지면서 4.3, 4.4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내꺼뭐 클럭 잘 터지네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기계 갈 필요도 없어요 샤나 인코더 쓰거나 아니면 알집에서 압축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렌더리 인코딩 인코딩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프리미어 프로 써가지고 내보내기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가장 큰 부하 상태로 바뀌면서 클럭이 까지는 걸볼수 있을까요 결국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은 여러분의 컴퓨터는 제 성능을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급보드를 쓰시는 분들 H410 뭐, B460 이런거 쓰시는 분들 그러면 Z490은 문제없나요? Z490은 시작점이 보통 125W입니다 95W인 제품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1 2 5로 시작해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풀려있거나 아니면은 165 175, 180 혹은 210, 225 이런식으로 플레이했어요 기본 상태가 애초에 125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1 4 0 0을 넣었을 때클럭자 거의 없긴 합니다 한 3.8, 3.9정도까지 터져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안풀린 제품은 마찬가지도록 여전히 클럭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대충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자1 9 0 0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뭐 125나 170정도면은 4.0정도밖에 안터져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4.9가 터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1 7 0 0 넣었을 때도 그래요 4.7이 올코 부스터인데 4.0까지 터진 애들 있죠 일부 보드는 뭐예요? 전력 제한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죠? Z490, 다이치 토마호크, 어로스 리트 얘네는 처음부터 그냥 무제한급으로 풀려있는 거예요 결국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 이거예요 보드별로 전력 제약 수치가 다르다 이 제약을 풀어주는거 파워리미트를 풀어주는게 전력 제약 해제 혹은 제한 해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어 뭐부터 볼까요? 가장 쉬운 아수스꺼부터 보죠 아수스꺼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아수스 딜렉트키 누르면 바이오스어 가잖아요 이 바이오스 화면에서 F7번 눌러주세요 F7번 F7번 눌러야 그걸로 바꿔요 어드밴스 모드 어드밴스 모드로 바꾸면은 항목이 메인 AI 트윙 어드밴스 이렇게 쭉 뜨는데 AI 트윙으로 넘어가주세요 AI 트윙으로 넘어가면은 쭉 봤을 때, 이거, digivrm. 그러니까, 디지털 전원부라는 뜻인데, 요, 바로 밑에 항목 바로 밑에 항목 내려가면은, CPU 파워 매니지먼트 있어요. 여기서, long duration, short duration, 그리고, CPU, c r e d i t e limit 까지 세가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세 가지. 수치는 외울 필요가 굳이 없어요 CPU 코어 카엔티를 리미트에서는 999를 치세요 그러면 은 최대 수치인 255까지 풀립니다 그리고 롱드레이션 리미트에서는 9999 4개를 치면 은 4095까지 풀립니다 아, 패키지 파워타임은 무시하시고요 이 패키지 파워타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살짝 언급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잠시 동안 얘들이 최대 올코어스트로 유지하도록 아니에요 전력자 해제를 안해도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뭐 최대 2분까지인가 되긴 하는데 보드마 달라요 의미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왜? 우린전력자는 어차피 할거니까 해제를 쇼트 레이션을 들어가셔서 또9999 4개를 쳐주면 4095가이을 해요 아수스는 이게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 어때요 간단하죠 자그 다음 건뭘 볼까요 아수스랑 가장 비슷한 에즈락을 한번 볼까요? 자. 에즈락을 봤는데, 에즈락, 마찬가지도,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상단에 요거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F6번인가? 아니면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눌러주세요. 눌러서 들어가면은, 항목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렇게 싹 뜹니다. 근데, BFB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베이스 클럭 프리퀸시 부스터라 그랬잖아요. 요걸로 조절해도 됩니다. 요거 최대치가 125고 최소치가 7 0왔을겁니다 요걸로 조절해도 되고 CPU 컴 a 규레이션이는거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조절해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아 참고로 BFB는 10세대만 뜹니다. 10세대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서 바꿔야돼요. CPU 컴 a 규레이션 여기 들어갈 때 밑에 쭉 내려가면은 원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웃음> 지금 B460보드에는 전력재 해제 푸는게 안나옵니다 에즈락보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에즈락보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에즈락 Z490 타이치인데 OC 트윅을 들어가세요 어드밴스를 바꾸면은 메인메뉴 바로 옆에 OC 트윅인데 OC 트윅에 CPU 컴그레이션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CPU 컴퓨레이션 들어가고 확인해보면 은 제일 밑에 항목 CPU 컴퓨레이션 제일 밑에 항목에 롱 o 레이션 u r a t i o CPU c 랜티드 리미트. 아까 아수 u s 에 본거죠 고세개가 그 있어요 요거를 각각 9, 4개를 찍으면 4095로 바뀌고요 롱이 s h 도 9, 4개를 찍으면 은 4095로 바뀌어요 그리고 CPU c 랜티드리미트 limit는 255로 수동 기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10 누르고 나오면은 전략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10세대 안 쓰시는 분은 요게 뭐 켜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세대 쓰시는 분은 K버전 썼을 때는 아예 전략제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에즈락은 현재 시점에서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뭐가 BFB가 있었잖아 근데 없어졌죠 이상은 못 느끼겠어요 CPU 컴플레이션 위에 BFB가 있었는데 노멀 버전은 있어요. 노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죠. K 버전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전력제한 해제를 당장에 할 방법이 없어요. 10세대 B460 쓰시는 분. 내가 그래서 지금 에즈라 바이오스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요. 어쨌든, 그, 지금 B460으로 전력제한 해제하실 분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BFB 125까지 푸시고요. 10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셔서 이제 롱, 숏, 그리고 컬렉티드 리미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아소스랑은 똑같아요 이즈락은 자그다음에 MSI꺼 알려드릴게요 MSI꺼도 쉬워요 MS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드밴스 모드로 바꿔야 돼요 F7번입니다 여기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로 F7번 눌러도 되는데 어드밴스 모드로 바꾸면 OC 항목이 있어요 OC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쭉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드밴스 CPU 컴패그레이션이라고 맨날 똑같은 항목이죠. 여기 항목에 들어가시면 돼요. 눌러서 딱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여요. 롱 드레이션 셧 드레이션 어, CPU 커런트이드 리미트 이 세가지 항목을 아까 뭐라 그랬죠? 9999 찍어주면 된다 그랬죠? 9999네개 9999 찍으면은 4096으로 바뀌고요. 또9999 찍으면 4096으로 바뀌고 마지막 밑에는 9, 세개 찍으면 256으로 바뀝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그니까, 러 이걸로 전력자 해제를 하시고,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또 저장하고 나가기입니다. MSI도 아주 간단하죠. 지금,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는, 에즈락 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깃바입니다. 깃바는 조금 어려워요. 어, 깃바 신형, 바이오스인데, 이지 모드거든요? 얘는 F2번을 눌러야, 어드밴스 모드로 바뀝니다. F2번 눌러주세요. 자, F2번 눌렀을 때, 여기서 트위커 넘어가시고요. 트위커에서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이 있을 거예요. 아니구나. 아, 어드밴스 CPU 세팅이 있습니다. 네, CPU 세팅이 있네요. CPU 세팅에 터보 파워 리미트라는 데 들어가셔야 돼요. 터보 파워 리미트 여기서 인업, 이네이블로 바꾸면 은 패키지 파워 리미트가 생겨요. 패키지 파워리미트 사실 플랫폼하고 디램은 안풀어도 되는데 여기서 타임이라 적혀있는 부분만 빼고 와트 적혀있는 부분만 싹다 9, 4개씩 박으세요. 그러면 40, 90으로 최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전력제한 해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거 다 푸는 건 사실 오버클럭할 때 필요한 방법인데 어쨌든 그냥 쉽게 이거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푸시고요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코어 커렌트 리미트 혹은 CPU 커렌트 리미트라고 하죠 요거를 9, 세개를 찍어서 256까지 풀면 됩니다 얘는 255까지 풀리네요 자 기가바이트 이게 끝입니다 절제 해제 약간 복잡하긴 한데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항목 이름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안살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 전력제 해제를 알려드릴게요 참고 바이오스타는 그 F7번 누르면 어드밴스를 바뀌는데 전력제 해제가 K버전일 때는 안 뜹니다 트위커에 있거든요 여기 트위커 트위커 들어가시면은 CPU 자 트위커 누르셔서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여기 들어가시고 원래 여기 C스테이치 있는 항목 바로 위에 파워 리미트 제약 해제가 있어요. 그런데 K버전에서는 안뜨고 노말 버전 있죠? 그냥 1 4 0 0 1 7 0 0 1 9 0 0 고놈들은 고 항목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F7 어드밴스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트위커까지 가시고요. 트위커에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누르시고요. 이 항목에서 생겼죠 파워리미트1 1 2가 있는데 2 무시하시고 1만 바꿔 주시면 돼요 1만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으면 되는데 얘가 기본이 아마 65 w 일 겁니다 65 w 라서 65,000 됐어요 65,000 그러면 우리는 255으로 풀 예정이니까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255,000 넣으면 되겠죠 자요 수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2 5 제가 25만원 넣었네. 역시, <웃음> 25만원 넣든, 25만 원천원 넣든,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255W까지, 혹은, 250W까지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지금, 5대 보드 회사, 전력자 해제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잘 봐요. 터프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 해제 전에는, 4.0, 4.0 야 되는데, 3.5밖에 안 터졌잖아요. 근데 해제 후에는 이런 식으로, 4.0 쭉쭉쭉 잘 터져요. 바이오스타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전에 보면 얼마였습니까? 해제 전에서는, 3.5 아닌 3.4였잖아. 맞죠? 이 클럭이 제대로 안 터졌는데, 저런 식으로 해제하고 나면은, 1,400 쓸 때는, 4.0에서 안 내려옵니다. 저 전력제한 해제를 하고 나면은 B460 대부분의 보드가 1,400에서 1,600까지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1,700은 버티는 보드가 박격포 밖에 없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보드 중에서는. 박격포하고 토마호크만 아마 1,700을 버티고, 지금 1,700으로도 B460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꼭 박격포만 사세요. 내가 지금 박격포 스폰 받은 게 아니고, 전력제한 해제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딴 애들은 커버가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터프 전력자해제한거 보여줄게요 처음에는 전력자해제도 일단 4.15밖에 유지가 안 돼요 원래 얼마 터져되니까 야 4.75돼야 되잖아 4.2밖에 안돼왜다안 풀리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원부 온도가 한계점일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를까 82도가 나오더라고 중간에 찍었을 때 마지막에 찍을 때 얼마 나오냐면 94도까지 나와요 이거 10분쯤 됐을 때 94도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비사하류권 보드는 전력제한 해제를 하든 안 하든 1 700은 못 버틴다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버틸 수 있는 보드는 그 거의 없고 1 400도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보통 못 버티고 클럭을 낮춥니다 B460이 그런데 지금 H410에 10,400개워되나요? 1 10, 7 0 0개워되나하신분 가끔 있는데 잘생겨봐요? 그게 되겠어요? <웃음>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략제한 해제를 해야 낮은 등급의 메인보드에서 최대 성능으로 올코 부스트 빵빵 터트리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그 전략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못 버티는 보드가 다수 있기 때문에 꼭 고품질의 전원부를 가진 메인보드를 사라고 이제 말씀 드리고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고품질의 비사료 권보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실측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튼 보시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